케인. 그는 사실 인간 시절 최고의 농부였습니다. 뻥이야. 시작합니다. 시작은 세부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나타납니다. 잠깐만. 너 범죄자 도찰 하지만 범죄자를 무시한 채 세부리, 레드, 돌거북, 늑대, 블루를 먹고 바텀에 가서 세나의 스펠을 전부 빼줬습니다. 조게왜 에이비 그렇게 가? 애반데. 현재 스코어는 2대 0. 리신이 탑에 이어 미드까지 갱킹에 성공한 상황. 바로 발개를 먹고 바텀에서 킬따를 해줍니다. 이번 판 무조건 캐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바텀에게 부모님 한분 부르... 미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드를 찔렀는데 역갱까지 당해버린 상황. 그리고 초반에 강한 판테온과 리신이 타워 안에 있는 트페까지 잡아내면서 스코어는 5대 1이라는 처참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야이 정도면 정글 차? 계속 정글을 돌던 와중 케인 존으로 가는 조금은 불안한 바텀 갱각 애쉬 궁이 빗나갔지만, 어, 세나를 잡는 예, 것은 성공했습니다. 말해. 그렇지, 날 아, 보지 뭐, 마. 나맛 없어. 그런데 아트와 판테온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바텀 듀오가 모두 죽고, 저까지 위험에 처해지는데, 이야! <웃음> 제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 상대 미드 정글이 무리해서 다이브를 하기 시작했고 제약골을 챙기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7대3 제가 3킬입니다 아까 바텀에서 킬달한 1킬 어거지로 먹은 1킬 2패가 준 1킬 제가 캐리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다르킨으로 변신을 했고 선열도 나왔겠다 이제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바로 미드갱을 찔러줍시다 그 흐름을 타서 바텀 갱까지 바로 시도해줬습니다. 그때 킬을 달라는 애쉬 굉장히 쿨하게 받아쳐줍니다. 오늘도 한 여자를 울렸습니다. 팀에서 킬을 먹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며 백업 위주로 플레이해줬습니다. 그때 뽀삐의 W버꿍 뽀삐의 센스 덕분에 더욱 편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드에서 또다시 교전이 일어났고 할만한 상황입니다. W Q Q 그때 딸피 리신이 딸피 뽀삐에게 날아가는데 뽀삐 방패 머리를 받고 사망합니다 아트록스까지 잡아내며 어느새 스쿠어는 따라잡게 됩니다 이제는 학창시절이 지나 할게 없어진 양아치를 확률 카드쟁이와 함께 찌그러트려줬습니다 어 찌글 그때 겁도 없이 몰티저스가 제 정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킬좀 먹었다 하는 유사 다르킨까지 합류하게 되는데 유사 다르킨을 잡아주고 날라차기는 라차기 개뿔 하나 남은 머리털까지 날려줬습니다 아저씨가 조용히 훔쳐가시겠다는 걸 내가 조용히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 조용히 보내드려 이 랜드 드래곤까지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게 레드를 먹으러 가는데 감히 피안드님의 정글을 <웃음> 훔쳐왔습니다. 아들록드래요 뭔가 아들록서 먹을 것 같다 했더니 제 사랑스러운 레드를 타한자가 바로 아까 저한테 두드려 맞은 유사 다르킨이라는 소식입니다. 페열어 <놀람> <배이, 배이 어려워. 웃음> 다시, 다시 꺼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제왜 저렇게 바... 빠... 그때 다시 한번 뽀삐에 질리는 센스. <웃음> 야, 그리고 또 다시 2로 못 넘어오게 넉백 시킵니다. 우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상대 두 명을 잘라서 강타가 없는 상태로 용을 먹고 있었는데 리신이 등장합니다. 어, 뭐뭐뭐뭐오시안 되는데. 오디션. 나 강타가 없는데 그래서 조루 공속 총잡이와 유사 다르킨을 잡아줬습니다. 저을못 넘으면 내가 민망하잖아 이거 따라온거야한게 리신의 블루를 먹고 있었는데 리신이 늑대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청난 예지력이 발동되는데 여기서 5초 세고 여기 들어가면 주깔 먹습니다 짠겠는데 어. 음. 네. 아. 화가 나서 전부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음. 이건 목적을 말해보거라. 이건 뭐? 상대편의 서렌, 내네 캐리, 끝!